옥룡하세요.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퍼팅을 할때 나에게 맞는 공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주시를 먼저 찾아서 그 밑에 눈 아래다 떨어뜨리고 뭐 핸드 퍼스트를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괜찮아. 좋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셋업을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퍼팅을 할 때는 참 신기하게 여러 사람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본인의 습관이 나타나요. 왜? 일단 긴장하면 우리 제기차기할 때도 이렇게 차는 분들도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한푼쇼 하면서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퍼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뭐 왼쪽에다 두라고 하는데 일단 공을 지금 공두개 잖아요. 이걸 똑같이 앞뒤로 이렇게 똑같이 놔보세요. 그래서 퍼팅을 할때이 간격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 맞춘 상태에서 뭐 지금 띄어 있는 게뭐 1cm 같이, 아니에요. 5mm, 5mm 똑같이 친 상태에서 여기서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쳤더니 아래쪽이 지금 공이 먼저 튀어나갔죠? 아주 미세하게 그랬지만 아래쪽이 먼저 튀어나가면 이건 왜 그래요? 공이 클럽이 나오다가 나오다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 공이 먼저 출발했겠죠. 그러니까 나오다 맞았다는 얘기는 공이 좀더 왼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제 그 왼쪽으로 옮겼더니 자, 잘 놔야 돼요.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내가 공을 쳤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공이 앞에 게 먼저 나가죠. 그럼 앞에 게 먼저 나갔다는 건 이렇게 그 공이 오른편에 있으면 안쪽이 먼저 맞고 공이 너무 왼편에 있으면 아직 공이 안 맞고 돌아가다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맞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쪽 그러니까 내몸 쪽으로 놓여 있는 공이 먼저 맞으면 왼쪽으로 옮겨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공이 먼저 맞게 되면 오른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여기에서 딱 퍼팅을 한 상태에 스트록을 차겠더니 약간 안쪽에 맞긴 했지만 아까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공이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공을 똑바로 밀수 있어요 왜냐면 퍼팅도 결국에는 아크 운동이기 때문에요 아크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딱 놓고 쳤는데 안쪽에 내몸쪽 공이 먼저 맞으면 너무 공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쪽에 먼저 움직임 너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갔다하면서 나에게 맞는 공 위치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